저희는 점심으로 약간 뉴저지 느낌으로다가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Yeah. 이렇게 어, 이렇게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요. Yeah. 이렇게 스프라이트도 마신다니다 네. 이렇게 맥주도 마신다니다 여기 안에 드래프트 넣어주고 하자. 드래프트원하다이거를 <웃음> <웃음> 누르면 후레스가 터지는 건가? 그럴까요? 살짝. 가자이 빨간색이 어, 터지면 되어어 오늘 찍고 있는 카메라도 감성샷. 음. 네. 와우. 음? 아, 아, 이게 모스트 페이스. 이게, 이게. 핫 퍼니. 핫 퍼니. 소스에 찍어 먹나? 응. 네. 음? 어때, 어때? 마피아야, 마피아야. 미백크 치킨이야. 소스에 찍어 먹네? 야 입이 작은가봐 입이 작다고? 응 나도 입이 작아 그치? 아니 막이들 이런거 보면 한입에 이만큼 먹는거야 야, 그만큼 안들어나 그래서 내가 되게 자, 작게 먹는줄 알았다? 최대몰 멀려도 이만큼 먹어 딱만 먹는거 같은데? <웃음> 우전지 고기맛이 안좋겠어 <웃음> 입이 작으니까 얘네가 다 연골 뜨지 나와. 맛있지. 맛있멀프가 음. 뭐 맛있네. 그치. 돌아다니면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은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관루 투플러스 종이에요 아무튼 정한원 후 승과는 케미가 또 다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캐럿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 <웃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 오늘은 리틀 아일랜드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함께 여기가 리틀 보시죠 아일랜드야? <웃음> <웃음> 뭐착취 현상? 우와, 저 어떤 착취 현상인데 우왕한 거야? <웃음> <또> 너무 순간적으로. <웃음> <웃음> 이게 좀안 돼. 오. 아, 어지러워. 버려, 버려. 와, 바람 너무 좋아. 따뜻한데, 바람 부는 거. 음악지아는을 생각해 날 물로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놀러 어, 셰이기다 셰이크. Okay. 나 셰이크. 크 okay. 아, 네, 네, 네, 네, <웃음> <나, 웃음> 어, 셰이크. 어, 나이 어, 셰이크. 어, 어, 셰이이크이크 어, 셰이 어, 셰이크 아시네. 카메라 안 찍겠다고 한번더 해주셨어. 형님, 형, 나 노래 듣고 싶어. 형 노래. 내 노래? 어. 슈파두파디바 듣고 싶어. 아, 네. 알겠습니다. 슈파두파디바 슈파바 두파바 슈파두파디바 슈파바바 아냐. 슈파바 두파파 슈파두파라 랄라야, 랄라. 슈파 슈 슈파 슈파 슈 슈파 스맨파 감사합니다. p 파파 a 파파수파파 a 랄티 랄라? 디, 파, 랄라야 내가 a Papa, Papa, Papa, Papa, Papa, 학년 때? a Papa, Papa, p 야,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 a p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 p 버즈 선배님들이랑 뭐 SG 언어비 선배님들처럼 아, 아리랑 원래 가사가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하라고 알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사랑하는 내 사랑하래 아 그래? 사랑하는 내 사랑하래, 아, 그래? 사랑하는 내 사랑하래. 밝혀주세요 너무, 너무 힘든데? 선배님 그게 약간 사랑하는 내 사랑아 사랑하는 내 사랑아 어, 하면 되긴 한다 근데 내 사람은 뭐지? 그그 안녕 그내 사랑 내 사랑 정현이 뭐 하루 종일 좋아해 로밍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h u d s 리버에 왔습니다 딱 왔는데 어. 시간이 좀 넉넉해서 밥부터 먹으려고 지금 합니다 맞습니다 오! 브런치, 런치, 디너에 그래서 밥 먹으면 되겠네 그럼 저희 밥 먹으면서 또 네. 찍어보겠습니다 안트레이 <놀레> 햄버거도 있고 어? 애피타이저처럼 같이 나눠 먹는 메뉴버들 아 시켜도 되고 일단 안트레이는 이거야 여기 어. 키티 <놀레> <이 놀레> <시티> 룸 무슨 <놀레> 먹어야 <하나>? 어떤 거? <놀레> 1번 시티 와이너리 번 캐버는 어니언 잼, 약간 양파 무슨 소스인데 이 캐벌레 소비뇽이라는 레드 와인을 써서 만들어온 약간 잼 같은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랍스타로 한번 시켜볼까? 랍스타로 맛있지. 랍스타로를 하나, 음. 하나 시키고 파스타 하나 시키고. 파스타 하나 시키고. 인 사이드는 팔문션 트러플. 감자 튀김 하나 시키고 음. 어. 아 트러플 감자 튀김 그리고 아. 사이드로 하나 시키고 음. 어 피자도 있네 어, 피자 너무 좋다 오송보송하고 너무 좋다 어, uh, can we get one city winery burger um one lobster roll how do you want your burger uh can we get a medium yeah uh one levorno pasta uh-huh add crab mac and cheese to that too. And for our drinks, can we get one Coke, two Diet Cokes, and one one Sprite or like whatever you have? Seven up. One Coke, two Diet Cokes, and two one Di Sprite. Yes. Right. Well, you got it down. Yeah. I was saying it really fast too. Thank you so much. That's everything. Yeah, that's yeah. everything. Thank you. 아, 햄버거 나올 때네 개로 이렇게 잘라 Oh, is it possible when like the burger comes out, can you like cut it into like four pieces? Cut awesome? it. I can Yeah, c u we're g o n share like a oh, yeah. mm -hmm. oh, 우리는 어할 거다. Uh, 어. 그래, 식을감사합다 <웃음> 엄청 크게 나왔네. <웃음> 우리 사가지 멘터스. 야, 우리 근데 진짜 되게 깔끔하다, 오늘. 어, 깔끔해. 뭔지 알지? 밥도 깔끔해. 밥도 깔끔하고 사진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베드 탈수 있고. 어, 베드 탈수 있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야 <웃음>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강가에 놀러 온 거지. <웃음> <웃음> 야, 형, 근데 카메라에도 잘, 잘 담긴다 아 진짜? 좋다, 좋다 아이고 귀여워 아, 저쪽 배경을 지이거 오, I want to thank you 이거 괜찮은데? 어. 탐나는데? 네. 네가 먼저 왔어 <웃음> 이 자식 이게 <웃음> 혹시가 숲의 아이를 추는 거지 오늘 <웃음> 나 oh, <night. 웃음> 멋있 오, 야. Yeah. Look at your fit, man. Yeah. 좋다, 좋다. 오, 오 스토픽 형. 잘나잘 잘 나온다. 잘나 오, 여기인데이 각인데? 거기서 팔 벌리고 아까 이, 이쪽 봐봐. 아니야, 턱이. 어때, 음. 날렵해? 나 옆에요. 아, 감사합니다. 벤치 앉으면서 약간 내가 이 자리, 내가 그 옆에, 그 옆에가 내 자리인 마냥. 내가 슈아 아, 옆자리가 그렇지. 내 자리인 마냥. 그 느낌을 좋아 알겠지? 아 맞아. 일루와 한번 해줘요. 어디가 일루와. <웃음> 어나 불렀어? 호시야. 어 자기야. 호시야. 나도 찍어줘. 자기야. 자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 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i 기 s 자기야. o h 야자 Bo 자기야. Oh. Oh. Yeah, oh. Bo 그밥 먹고 응. 주변 돌아다니면서 또 찍다가 응. 배 타면 되겠다 응. 깔끔 깨끔 아주 좋습니다 테러 들, 우리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테러 들과 함께 라면. 어, 난 너라면... 생각치고몸 너무 깔끔하네. 바로 나와서 밥 먹고, 밥 먹으면 밥 먹고, 그냥 찍집또 가서 사진 찍고 됐다고 배부르지. 응.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손> 아 <잡아. 웃음> <웃음> 윙크까지 아 날씨가 약간 좋으면서 안 좋아. <웃음> <얘왜 이래>? <웃음> <웃음> 약간 데이트 뭐야, 느낌. 여, 영이 느낌이야, 영이. 그렇지, 그렇지. 느낌. <웃음> 영이 파트지. 요즘 힘든 거 알잖아, <웃음> 지 잘렸어. 눈치 보여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또밖에 <웃음> 없어. <웃음> 내가 로코를 좋아해. 이제 로코를 좋아해. 이런 것도 좋아한다. 고 어... 추천하는 거는 있고 있고랑 I'm the captain now 근데 지금 여기 분위기에 맞는 거는 permanent vacation 이란... 뭐야? 여러분 찾다니 Hello Hi. Welcome Yeah, I think we're ready to order Okay y e a h y e a h Yeah, that'll, that'll be it right for you yeah. Thank you 딴데 봐봐 그렇지, 그렇지 오, 나잘찍는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와 호시 뭐야? 오, 잘 찍었는데? 찍었지? 너무 이엽다 와. 이런 우연을 찍다니. Cheers. Thank you. Cheers. 기껏 uh, like, 이거 수돗물스가 생겼 uh, you have like any like appetizers that we could share? Yeah, yeah. Okay. We have uh, like for our sides. We have fries, right? marinated olives, pickled vegetables. Uh-huh. You like shrimp cocktail? Shrimp c o c k t a shrimp cocktail. w o y 어, 좋지. Yeah, right. can we get one shrimp cocktail? 이게 진짜 맛있 진짜 되게 하다. 코 어때? 이거는 음. 달달해? 네. 달달하 아, 나클라다네 어. 나클라다네 t h a s right, right. <웃음> 야, <하. 좋지? 웃음> 진짜 좋지? 그리고, 지금, 정차 돼 있는데, 그게 배 타고 있는 것 같아. 요 새우를 한번 먹어볼까? 레몬.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와, 근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계속 마시니까 또 맛있어. 대륙이 음. 있어형하나먹어까 음. 아, 흥분하다. 예, 음.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해. 음. 오늘 하루가 음. 우리 마침 여기 찾았잖아 음. 이것도 이것도 완벽하게 짱 좋아. 응. 어. 이게 완전 <웃음> 너무 좋아. 이게 완전 짱 좋아.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칵테일을 한잔 하러 왔는데 저는 원래 술을 잘안 마시는데 물론 어 콘텐츠 상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슬 라이브 못 해가지고 또 차린 건 줍불도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뭐, 보이세요, 붙은데, 이렇게. 사실, 벌써 알따따네? 음식? 뭔가, 뭔가 흔들려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막 취한 정도는 아니고, 딱 알따따한 기분 좋은 거. 아, 칵테일이 맛있으니까 먹기 편하다. 그냥 소주는 너무 써. 저희는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어, 배 타러. <웃음> 방금 배를 탔지만 배 타러.. 와, 고거 조금 한잔 먹었다고 살짝 알딸딸하네요. 야, 근데 나도 그치? 살짝 알딸딸. 아, 이게 배가 약간 출렁출렁거려서 응. 그런가 봐. 나 처음에 칵테일 한 잔으로 알딸딸한 적은. <웃음> <웃음> 좋은데? 오, 너무 배부르다. 오, 살짝 알다잘하네. 딱 기분 좋을 정도. 어, 딱 기분 좋을 정도. 난 이게 딱 좋아. 응. 딱 좋지. 응. 어, 형. 어, 사촌! 슈아형 사촌 분 덕분에 이렇게 배탐탑하게배어 배를 타배 보네요.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그 초록색 줄 보이지? 그걸 right. 땡겨, 땡기고 uh -huh. 어, t h a 겨 k 겨 o u t h 겨 땡겨, 땡겨 땡겨, <웃음> <웃음> 오, 땡겨 n k you, thank you, t h <목소리> <웃음> 와 대박 <웃음> 너무, <좋은데? 웃음> 너무 좋다 보시면 <웃음> <웃음> 셀카를 한번 찍어봐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와 너무 재밌었다 너무 <웃음> 재밌었다 와 사진으로 많이 풀겠습니다, 0 e u 오늘 마지막, 어, 음. 어제, 어제 공연하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희 0이뭐 할까 하다가 마침 마침, o 1 0 0분 e 분 r o 1,000 euro. 1,000 euro. 1 0 0 r o 1 r i g h t 0 euro. o 1 o 1 e o 1 g o m e o e o e o e e o We're going home.